자 보여? 좀 어때요? 무서워요 이게? 난 내가 난보 <웃음> 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이케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수족관 방문기를 왔는데요 이전 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쵸? 오, 1등 수족관입니다 진짜 1등 네. 수족관이에요? 1등을 계속 했었.. 했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전한 수족관 방문할 수족관은 바로 세진 수족관입니다 어 둘러보러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잠시만 네. 이 지금... 패딩 위에 뭐 입었네? 야, 예, 약한 옷 그러니까. 거, 이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지금? 아 안되는데 그럼 본인은 뭐 입었어요 지금? 나 지금 티셔츠인데? 보세요! 아니 어, 잠깐 보세요! <웃음> 잠 보세요! 신는 패딩 입어놓고 저는 지금 앞에서 말하느라 지금 패딩을 벗었는데 아무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메라 돌릴줄 몰랐다 <웃음> 와 엄청 큰데요. 우와, 네. 조금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여기 세진아쿠아 옮김 주소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근데 저희가 팀앱을 항상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팀앱을 사용하니까 저쪽 어디 다른 쪽으로 안내해서 네. 꼭 카카오 네비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시현 지금 팀앱 빗소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한번 네. 어, 사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 네.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 네. 세진 아쿠아리움, 예, 윤영석 대표입니다. 아, 국내 최대 네. 규모 수족관이 이전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이제 사용하기에는 네. 장소가 협소하고 네. 넓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 예,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몇 배나 네. 넓어진 거예요? 여섯 그아 진짜요? 여기 지족관이 아니라 도매상 느낌이에요. 도매상, 네. 도매상 진짜 도매상 너무 같아요. 규모가 네. 커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전시돼 있는 제품들은 이 헬스에 물약? 필요한 미량원소라든가 첨가제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예, 아. 여기 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물약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웃음> 일단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측 부분에 다 약품들이나 첨가제들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약품들은 일반인들이 네. 보통 쓰시는 것보다도 거의 다 매니아층에서 많이 아, 쓰시는 그쵸? 그런 네. 제품들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소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와, 진짜 많네요. 옮기실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이걸 그, 다 보여주시면 아니 그 전에는 그러면 거의 꽉꽉 들어차 있었겠네요. 사무실과 이 매장과 창고와 세 개로 분리가 돼 있었죠. 아... 그러니까 워낙 불편하고 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당히 불편한 점 음.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걸 택한 거죠. 한번 네.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뭐 바닥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네 이쪽에 그쵸? 이제 바닥재도 있고 뭐 상가재도 음. 있고요. 여기 오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지금 이제 정리한 지 지금 한 보름 정도인가요? 아, 보름. 아, 보름. 아, 보름밖에 아, 안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 차지겠네요, 네. 어왕들이. 그래. 네. 다 채워지죠. 아. 네. 와. 계속 오! 네. 잠시만. 이거, 이게 왜 있지? <웃음> 저 이거 미국에서 많이 쓰던 건데? <웃음> 예, 맞습니다. 오, 진짜야, 진짜. 네. 미국 여기 물, 물이 채워져 있거든. 네. 아, 네.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 할때 네. 이거 엄청 줄게 쓰던 겁니다, 이거. 원래 손님... 예 네, 이거 되게 비싸요. 국내에서 이게 참 많이 안 찾더라고요. 아, 비싸다. 이게 까 당시에도 5 0불 넘게 주고 샀었는데. 네. 한국에 처음 봐요. 아, 그러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야 이게 있네. 네. 급 바로 세팅. 이거 굉장히 좋아요. 어, 수질 안정도 완전 있어요. 처음 봐요. 그 그렇죠. 네. 이거를 아마 국내 에 가진 곳이 거의 없을 텐데. 어, 많지는 않습니다. 와. <웃음> 하이머도 이렇게 종류별로다 있고. 네. 네, 이거 배관 자제. 제일 이제 국산 배관보다는 이 수입 배관을 많이 쓰거든요. 미제 배관. 예 그런데 음. 이제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음. 이걸 구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별로 이렇게 다 갖춰놓은 거죠. 개별로 이렇게 해두면 되게 좋죠. 네, 확실히. 그래서 뭐 해수 조, 해수 조명들도 있네요. 조명, 뭐 스키머. 주로 요즘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맥스펙트 이런 네. 조명들 그리고 네. 뭐 수류펌프, 수류모터. 아, 맥스자이언네요 네, 자이언.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종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아, 진짜? 네. 어, 여과기에 이제 관련된 예, 예. 이런 이제 제품들을 어. 회사들로 이렇게 예. 구비를 해놓은 거죠. 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거기서 이걸 다못 아.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맞죠? 무딘 작 답답하죠. 그렇죠. 아, 그러면 세계로 예. 나뉘었으면 또 작아 보이기도 하고. 작아 그렇죠? 보이죠. 예. 아... 힘들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수질 관련에 대해서 이제는 RODI, 로디 점수기, 예예예. 그런 것부터 예, 예, 예. 아... 이제 양발 필터, 자동 양발 필터. 아... 그리고 이제 뭐 정리통들 이런 거. 여기는 여기... 이제 여기도 어... 이제 예, 히터 부분들을 음... 이제 회사별로 음... 이렇게 좀. 여과제 부분하고, 예. 이런 식으로. 히터 예. 조명, 예. T5 조명이구나. 예. 요즘 이제 제일 핫한 제품들이, 예, 이런 엑스펙트. 예. 음. 기본으로 쓰시라아요최수하시는 분은, 예. 거의 지금 이거 많이 하시는 예. 예. 청고라 그러나요? 아, 그게 예. 너무 예. 높아가지고. 예. 진짜 높아요, 청고. 저 위에다도 뭐 하나 프랑카드라도 뭐 하더큰 거라. 아. <웃음> 그래야 될것 같아. <웃음> 야, 진짜. 네. 체진악카의 강점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해수 용품이나 예. 담수 용품이 아.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있다는 예. 거고요. 예. 이제 한 자리에서 모든 게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어떤 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게. 아니 이거 언제 끝나죠? 네. 예? 또 있어? 예, 또 어. 있어요. 예. 아이고, 이제 저희는, 먹이인가 보요 먹이. 그토뭐 이제 한 보름 정도 어떻게 보 거의 생물까지. 한번다와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정이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다. 와. 먹이 섹션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이쪽으로 이제 네. 머이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이야. 아,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 오, 붕어 사료들까지. 붕어 사료? 들 <웃음> <오? 웃음> 왜? 이거는 저본것 같아요. 어디 어디서 봐? 어렸을 때. 저희 네, 아버지 네, 아버지 회전의, 공장에서. 그치 그치. 핑퐁 스타는 네. 오래됐지. 얘는 포장도 안 바뀌었습니다. 네. 이이이 네, 네, 느낌이 생각이나. 생각이 요 이거 이거. 네, <웃음> 오, 이 신기하다 이거. 하긴. 지금 물고기 안 키우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마 아, 어린 일체적 예, 있을 거예요. 예, 야 이거 네. 아, 진짜 이거 이제 파란 거 이거. 이거 네. <웃음> 아, 있구나. 수역에. 네. 아, 이게 이렇게 장식품들. 아, 장식품들. 아, 장식품들. 네. 네, 예. 장식품도 뭐 다양하게 좋아하는 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장식품들도 들어가죠. 신기해. 하 저런 걸 좋아하시는. 어 맞아요 이거네. 너무 신기하다. 자어1 층은 이런 모든 물품이 네. 되어 있고요. 이제 전시장 한번 어, 가볼까요? 네. 네. 네. 네. 아, 저, 어. 여기서도 생물을 판매하시는 건가요? 어예 생물도 이제 판매합니다. 아, 네. 네. 생물도 하고 네. 이 부분은 예. 이제 수족관들을 예. 전체 다 이제 수초가 됐던, 해수가 됐던 디피를 다 해놓고 아. 음. 지금 이 비어 있는 어항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예 쫙 둘러서 디피가. 아. 아직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나무가. 네. 어, 이 회사의 제품이 뭐냐면, 예. 보통 보면은 여과기를 거실 때 예. 뒤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예. 많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꼭 옆에서 또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예. 예. 예. 그럴 때 감안해서 옆으로 뺄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근데 홈도 이게 예. 굉장히 예. 잘 파놨네요. 네. 네. 오, 잘 그리고 잘 뒤쪽도 역시 홈을 시원하게 이렇게 뒤를 뻥 이렇게 공기 아 순환이 잘 되게 아 네, 이런 식으로 뚫어놓고 아, 뚫려 있네. 사료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이렇게 그러면 뒤로 빼려면 뒤로 빼라. 네. 이런 것다 네. 대응 가능하게 네. 맞죠, 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다이들을 보면은 이런데 보면은 하나 하나 다 경첩으로 얘가 기역자 경첩을 써서 네. 얘를 고정시키잖아요. 네. 얘는 그렇지 않아요. 피스 경첩이 아예 없어요. 네. 네. 네. 네. 안에가 내부가 깔끔하죠. 아 경첩하면 나중에 그거 유격증이 맞니다 피스와 피스로 해서 다이를 딱 결합을 시킵니다. 어 그러니까 이공법도수관 기존의 다이에서는 안나와요. 어 처음입니다. 어 네. 여기는 파란색으로 생각하는데 뭐 횟수 들어가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필름이 제일 기본적인 필름들인데 네. 파란색, 하늘색, 블랙, 실버 헤어라인. 메탈. 아 예, 메탈. 이렇게 그냥 각각 특색이게 한번 해봤어요. 아. 네. 이런 것도 처음이네. 요 일단 까 넓으니까 다 됐네. 아, 예. 진짜 넓으니까 다 된다는 말이 맞다. 다시 전시장을 지나서 네. 2층에도 지금 공간이 있다고 하셔서 네.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거의 어, 1층 못지않게 있네요 아니 잠시만 이이 2층의 이, 아. 이 이방 공간이 우리 스튜디오보다 넓은데? 아. 와. 이쪽도 이제 용품이나 이런 네. 기자재 같은걸로 네. 여기를 다 준비를 더 할겁니다 야 시원하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 보여? 좀 무섭긴해 어때요? 무서워요 이게? 난, 난 아, 고성 무증이 있어서 와 시원하다 야, 이거 이게 코가 높아서 그래. 네. <웃음> 이게 도매 도매상 같아. <웃음> 진짜 도매상 같아 진짜. <웃음> 이것도 지금 미완성이에요. 우와. <웃음> 어, 크네. 와, 진짜 크다. 아, 작은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사람 키워도 훨씬 크다. <웃음> 야, 음. 오늘 영상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기 시족관입니다 <웃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도매상이 아니라 시족관 일반인분들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곳에 <웃음> 여기 아까 물류실이죠아예 어, 이제 택배 작업실이죠 작업실 네. 아, 따뜻하다 네. 자 이제 어, 국내 1등 수족관 세진 아쿠아가 이전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뭐 네. 구독자님들과 뭐 옮긴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좋은 청계천 쪽에 있다. 네.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와서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음. 오시면 네. 뭐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네. 예. 최선을 다해서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요 주소는 다시 한번 띄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티맵 말고 카카오넸비로 이용해 주시면 바로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티맵도 있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에요 <웃음> 지금까지 어, 세진아쿠와 방룡기의애니멀로 t v 의 테들 세진아쿠하리용 빅키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 애니멀로